그래서, 그, 뭐, 그서 제곱이 되는 숫자, 제곱이 되어 있는 숫자가 만약에, 루트 4를 그, 뭐, 밖에서 빼면 2가 아, 되잖아요. 이것처럼, 아, 제곱이 되는 숫자는, 네. 숫자는 유리수가 되는데, 무리수는, 제곱이 안 되는 루트 2나, 루트 3 같은 숫자들이, 아, 무리수예요 아, 그렇군요. 우와, 대박. 아, 루트 있다고 다 무리수일 거라는 얘기는 아닌 거군요. 그러면요 선생님 그 제가 음. 배웠던 숫자 중에 파이도 있어요. 음. 파이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파이는 무리수. 아 파이는 무리수에 들어가요? 어, 얘는 루트를 안 쓰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걸 떠나서 음. 파이는 그 무한소수인데 반복이 되지가 않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무리수인. 아 어, 그러면 반복이 없는. 네. 편안하지 않는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그래서 그런 응. 무한소수는 무리수인 거예요? 네. 어, 그럼 선생님, 순환소수는 뭐예요? 순환소수는, 순환소수 응. 안에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가 있는 거고. 어, 순환소수 안에요 응. 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어 두달 그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